인 거지. 그 다음에 0에서 미분이 된다는 뜻이지 그럼 0에서의 좌미분계수랑 0에서의 우미분계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써볼게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이면 X분의 GX 오는데 GX가 F의 X-P-F의 마이너스 P 이거 되죠. 이해돼요? 얘가 뭐여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얘가 리미트. x가 0에서 의 우극한으로 갈 건데 0이구나 x분의 f의 뭐야 x 플러스 p 마이너스 fp 얘가 둘다 0이죠 맞니? 그럼 얘가 뭐야 얘가 무슨 뜻이야 이게 f' 마이너스 p 아니야 얘는 뭐야 f' p'네 얘가 얼마야 0이지 이게됨 이거 관용꾼데, 우리. f'x 몇차 함수? <웃음> 2차 함수, 최고 차 함수 얼마인 3인. 즉, f'x는 3에 x-p에 x-plus p로 정의된다.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p제곱. 돼요? 네. fx는? x3제곱. 마이너스 3P제곱 X 플러스 적분상수 얼마? 1 몇일에 나와있잖아 됐니? 됐어? 0보다 크고 P까지야 P 양수라고 했어 그럼 범위 여기지 괜찮아? 그냥 뇌절해볼게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P까지 여섯 okay. 개. f에다 적어두면 되잖아요. x 플러스 p의 몇 제곱? 마이너스 3p 제곱에 x 플러스 p 플러스 1 마이너스 p 세 제곱 플러스 3p 제곱 곱하기 p 마이너스 1 dx 했더니 얼마? 20. 계산한 p 나올까? 안 나올까? x에다 p를 다 집어넣을 거잖아. 근데 어차피 얘는 사라졌고, 이거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p제곱, x, 아, px제곱, 플러스 3p 제곱 x, 플러스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x, 마이너스 3p 세제곱, 요걸고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있죠? 얘도 사라졌어요. 얘도 사라져요. 맞지? 그럼 남은 것만 적어, 요거거든요요거 요거 적고 나면 4분의 1x 4제곱 플러스 px 3제곱에 닫고 머지 번호 0부터 p 넣으면 4분의 1 p 4제곱 플러스 p 4제곱은 4분의 5 p 4제곱이 20 p 4제곱은 p는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p는 2가 나옵니다. 괜찮네? p가 2가 나오면 fx 다운이 안나오네 fx 얼마야? x 대 제곱 12p, 12x 더하기 1뭐구래 125, 60더하기 정답은 65 60. 다른 의미를 한번 보자.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P만큼 아, P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지 이쪽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F P만큼 이동 시키는 거지 그럼 원래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새끼 이렇게 생겼어 얘가 FX야 근데 이 FX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미분하면 얘거든 여기가 변곡점이 여기가 0이야 0, 0, 0, 0. 여기 P, 여기 마이너스 P. 괜찮냐? 그러면 어쨌든 평행이동을 툭툭툭툭시켜갖고 결합을 딱 시켰는데 그 평행이동에서 결합되는 그 시점이 0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디를 갖다 떼고 쳐야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인 이 그림이야. 이해됨?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는 거야. 0부터 어디까지 피까지로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로 넓이인 거지. 사실 피만큼은는거요이피까지로 넓이지, 로 넓이. 아, 표정들이 됐냐? 근데 봐봐. 또 보래. 진미나가 자꾸 보래. 그것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래. 잘 봐. 결국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였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제가 방금 이렇게 예, 요기를 떼와서 이렇게 이었고요. 요길때 떼와서 이렇게 붙였다 그랬잖아요. 이 연두색이 뭐냐면 GX거든? GX를 0부터 어디까지? P까지 접근하는 거잖아. 요 길이가 얼마라고? P. 그럼 여기서부터 P를 접근하는 거지. 맞니? 근데 그림 봐봐. 알만큼 보인다 그랬어. 지금 문제에서 이 길이 피야이 길이도 피다이 길이 얼마야? 피지 우리 어디 보하는 거야? 요만큼 구 거야. 이해되냐? 알아듣냐? 근데 우리 이 넓이 쉽게 구해져, 안 구해져? 이 새끼 그거랑 똑같아 달라. 똑같아 달라.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빨간색 넓이는 여기랑 똑같아 달라. 똑같지? 우리 직사각형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아까 P2였죠? 네. 이게 얼마예요? 8. 이해돼요? 잘 봐. 이게 K야, 지금. K가 몇인 거야, 지금? 2인 거야. 이거 아까 얼마였어? 4, A, K, 세제곱. K가 2라며. 그럼 4 곱하기. 8. 얼마야, 그러면? 32. 여기. 요 길이 얼마? 6. 최고창한개서 1이야. 가자. 가자. 가즈. 미안해. 가즈. 요만큼의 넓이만 일단 그예보고전체 반이죠. 분명히 전체 반이죠. 가로 얼마? 8 곱하기 높이 얼마? 32 나누기 2하면 128에서 이 노란색 부분 12분의 최고차항에서 1의 두근의 차 6의 몇 제곱을 뺄 거야. 오케이? 괜찮나? 그걸 뺀게 얼마라는 거야. 내륙이냐? 미안하다 됐냐? <웃음> 괜찮아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러 온 거지 그러면 이걸 모른다고 해봐 피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인 거야 지금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였냐면 이 길이가 몇피4피이 길이는 얼마 4피세 제곱 에서 반나눴지 그러니까 넓이 얼마? 16p 4제곱 네 나누기 2니까 8p 4제곱이지. 네 여기서 뺄 건데 ppp 12분의 최고차항계수 1의 p에 몇 p에? 3p에 몇 제곱? 을 했더니 얼마가 나와야 하는 거야? 20이 나와야 되는사람 괜찮냐? 뇌전에도 풀수 있었어. 완전 뇌전에 보여줬지 잖아 그냥 fx 구해낸 다음에 fx에다가 x 플러스 p 이거 다 집어넣어서 그냥 풀어버린 거잖아. 이거. 이건 거이 잔대가리 물려보자고. 그럼 양변에 엄마 세상에 얘가 8p 4제곱 마이너스 이 새끼 전개하면 12분의 81p 4제곱의 얼마? 20 3 약분하면 27 4 괜찮냐? 4분의 32 4분의 5 p 의네 제곱이 얼마? 어디선가 분식 아니야 이거 오케이 됐냐? 다시 한번 봐봐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돼요? 얘 우리 지금 이거에 의해서 얘까진 찾았지 오케이 그러면 야 봐봐, f(x) 몇차 함수. 그럼 f 프라미터몇차 함수, 이차 함수인데 f 프라미 x 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잖아. y축 대칭이잖아. 그럼 변곡점은 0에서 같겠지 이렇게 생겨 있어. 여기가 0,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게 누구? f(x). 근데 어쨌든 평행이동을 시키래. x축으로 p만큼 이동시키고 y축으로 이쪽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보내고 아래로 내리래. 맞지? 그러니까 어딘가 향이 가는데 여기 0 넣어보면 위아래 0 넣어보면 같아야 되잖아요. 연속이 GX에 연속이냐? 연속인지 모르겠어. 0 넣어봤어. 미분 되니까 연속이겠지. 0 넣으면 F-P-F-T 0이에요. G0이 0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g x 서여기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점이일로 와야 되겠죠. 미분 가능하려면. 이해되냐? 그럼 이쪽에서도 왼쪽으로 보내고 위로 땡겼단 말이야. 그럼 이쪽으로 보내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상태인 거라고. 그런데 이 연두색 그림을 0을 지나면서 여기 P까지 P까지 요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그 넓이는 사실 떼고 봤더니 요 넓이와 같은 거지. 그림이 잘못된 거뿐이지요 넓이가 얼마라고 지금? 20. 이걸 구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줬던 거야. 이해됨? 그니까 러 내가 이거 문제 풀면서 아 진짜 저 방법밖에 없나? 진짜 저 방법밖에 없나? 아 진짜 이거 해야하나? 이게 한개 나왔으면 말을 안 하겠어. 아까 우리 쉬웠던 문제 있었어. 피2 구하는 거. 그것도 이거 알면 되게 빨라졌던 거지. 이해되면 뭔 말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해서 계산값이 저렇게 나오는 거를 아음에안 들어요. 넥스트. 늘상 얘기하지만 저는 어려운 거잘못 풀어요. 괜찮아요. 한 개라도 가지가라고요 하나라도. 하나라도.